매달리고 싶은 이별의 시간도 짧은 음맞춤으로 끝나면 잘 가요 으이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 남자는 배 여자는 안무 아주 가는 사람이 약속을 매해 눈물 도록 받아 마시게 하고 사랑했었단 말은 하지도 마세요 못뭐 견디게 네가 좋다고 달콤하도 말 그대로 믿던 나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봐. 걱정지 뭐 돌아쳤어 벗어버리는.